각도는 몰랐을 걸. 모 글쎄,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배신 깍주는 거 보소? 클레드 뺏기면은 잭스에서 태세요. 퓨어라 배나고. 저번에도 한세판 정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천천히 합시다. 우리, 불가형님, 풀캠이시고, 앨리스 오면은, 보통을 받으니까. <웃음> 바텀 개깡패다, 시 우리 바텀이, 아니, 우리, 나랑 팀했던 바텀이 탑을 보면 그런 저런 느낌이 나나? 벌써 킬이 난다고? 약간 이런 거? 이거는 지저서 살리는게 아니라 앨리스 어디인지 몰라서 지금 살리는거예요앨리스 보일때까지 절대 하면 안돼요 앨리스 힘쓰는 순간에 정글 잘이확 나요 우리 정글은 정글로 아니라서 계속 신경써줘야 돼 못두게 앨리스가 그냥 못 다니게 이렇게 당해버리면 아, 잠깐만이렇게 u 안 좋은데 풀 쓰세요? 안안시나요 보통 본능적으로 풀 쓰던데 사람들 죽은 풀 if you're not sure if you're 이 o t sure if you're not s u r 이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이길람, 제가 캐리해야 돼. 아, 제가 거의 시비를 낙한다 잡아야 돼요. 이길람. 와, 이게 안 죽어? 개오바지. 아 이거 탑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제 라이프인 거라. 진짜 열받겠다. 미드 화좀 나겠는데 저러면탑 음, 쪽이네요. 탑에서 아마 계속 할 거예요. 땅굴이거든. 다라이 보일 때까지 나갈 수 없어요 아아 아, 앨리스 네. 맛있어 보고 있을 별로 없겠죠. 근데 위쪽 걸 먹고 올 수도 있겠다. 아 저기네. 무한 시간. 앨리스만 보이면 계속 잡을 수 있어요. 안 보여서 문제지. 아휴, 안 보여서. 네. 와드 슬슬 넣으러 가보죠. 안쪽으로. 추도권 좀 잡았겠다 원큰 낫을 것 같긴 한데 조광패 깜비 엘리스 살짝 무서워 충아. 이렇게 제결를 해버리면 다음엔 다이브가기죠 이렇게 말이에요. <웃음> 싱클레드 해봤는데, 아니, 궁 메리트밖에 없잖아, 그거. 궁밖에 메리트가 없어서. 오, 이렇게. 알았지. 잘 뺐다. 너무 잘 뺐다. 아마, 아트가 캐릭탈색 텐데. 아, 인신 나와서 이제는 킬각 잡기가 많이 쉽지 않거든요. 고라이즈가 갑자기 라이즈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뺐네. 어 이거 잘하면 킬각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그 <놀람> 한 번만 박아놔도 알아서 정리가 되지 않나요? 안 되네요. 어 형. 너무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겼다. 어 아, 미안 쏘리 죄송. 형, 너무 너무 앞쪽에서 근데 갔어 인정? 킬킬 킬 주고 싶었는데 근데 난더 먹어도 사실 별로 더 없거든요 뭐가 메리트가? 저거 챌린저기야. 나도 챌린저 찍어서 저 보여드릴게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죽었으면은 욕으지게 먹었다 진짜 으지게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그렇지 방송 끄면 안 나지. 근데 방송 끄면은 멘탈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져요 진짜. 아무도 다독여주지 않으니까 그 혼자만의 싸움에 되게 취약하더라고 내가. 약간 앞으로 게임 이렇게 해야겠다. 어차피 너네는 내가 이겨 그러니까 난 너네 정글러 위치만 보이면 넌 죽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야겠다 앞으로도 좋네 오빠 강제압되었 다리 빼고 가야지 이번. 압되었 아유 에이 기껏 만들어놨더만 형그거 어? 땡기는 거 맞아요? 나이스 베스아 저만 붙여줄 거야. 잡고 아무렇 잡고 있는데. 돼지롱 난 엄청 돼지롱 나 살보야 나 살보 클래드야 아트가 그거야 라인꼬인 사람이야 지금 아트 대 그라가스야 정확히는 앨리스 대 나고 근데 그 싸움에서 저는 오지게 잘해버렸죠 이거 절대 모르지 뭐쓸나호식작 이긴 해? 같이 쓰면 절대 못 막지?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그냥 나이스. 뭐야? 이 사람, 더 하이스 보여주나? 맞지 여기 너무 빠르다. 내가 먹편안아 깝다. 내가 쫓아가서 칠걸 포타고를 어차피 대비인데 맞지 편안 여기서 어 그죠? 스테락 스테락 깝시다. 지금 일단 이판 이기면 500 등이긴 해요. 500등나클레드의 전설을 만들어 보갔어. 어? 클라드의 전설 그 옛날에 클레드 원챔으로 챌린저를 찍은 삼선인이 있었으니 돌잔치 때돌란잡음 질겜 유저입니다 1 0 그리고 살보까지 야 없다 이거 라칸 라칸 아, 없어요? 아형형 형, 이거 어떻게 맞춰? 솔직히 못 맞춰 이거 못 맞춰 이거 이속 너무 빨라 돈 보는 순간 하면 안 됐어 내가 못 맞추기 아니야 할수 있다 아, 라여도 아, 죽여죽여줘 아, 죽여도. 아, 죽여죽여줘 아, 죽여도. 아, 잠깐만 이죽다도 느낌 살짝 왔다 우와 이게 돼? 빠르긴 하네 가, 세포 어어? 아이씨 쟤잉 뭐 지려고 그러냐 얘네 민현 <웃음> 다 훼쳤는데? 지금 마저가 하나도 없어서 마저가 효율이 제일 좋아요 지갑자는몰랐을걸 와, 아, <목소리> 씨. 이 녀석은 낚시어이녀석라이즈가은 컸다 이거한번더 해? 이거 석은 바텀? 은 녀석은 녀석은 은 플래시로 방금 락한 RWP 아니 WPD 7일리 그게 마저가 아이 없어서 저거 하나 들고 있을 저게 효율이 제일 좋아.